これからお話するのは, 이마에 occurred 이야기입니다 일본 쿠로우즈 마을에 사는 키리에가 있습니다. 키리에는 바람이 마치 자신에게만 따라오는 것만 같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고. 결국 바람을 피해 평소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때 키리에를 스토킹하던 야마구치가 놀래키며 나타나는데. 나, 니요 고시마 군, 복도 뛰어들어 오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야마구치가 고백하지만 키리에는 거절한 뒤 도망칩니다. 잠깐 숨을 돌리던 키리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슈이즈 그녀 도사.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달팽이를 카메라로 찍고 있었습니다. 키리의 남자친구 슈이치입니다. 슈이치는 갑작스럽게 마을에서 도망가자고 말하죠. 네, 슈이치의 아버지는 키리에의 집에 있었습니다. 키리에의 아버지는 도예가 였으며 소용돌이 모양의 도자기 의뢰를 받게 되죠. 키리에는 슈이치와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였습니다. 나 키리에, 가치지않을 다음 날 학교. <놀람> 야마구치는 또다시 키리에를 놀래키며 관심을 끌었고. <놀람> 키리에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 <놀람> 계단에서 떨어진 한 학생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슈이치는 그 학생이 죽은 이유가 바로 소용돌이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슈이치의 아버지는 소용돌이의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Lilly> 키리에가 슈이치의 말을 Always 믿지 않자 우리家に行くの? 함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말하죠. 야 내가 놓친 거아가가가니아 충격 받은 길이에는 한동안 쉼이치를 피합니다. 아사 ちゃんの方が早いらし <t> <놀람> <note> <놀람> <놀람> <Hum> <S Beautiful> 혼자서 집에 가던 리에 <웃음> <웃음> 놀란 키리에는 <웃음> 야마구치에게 <웃음> 화를 냅니다. 시마크 <웃음> 키리에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슈이치 집에 가게 되었고 키리에는 세탁기를 가르키는데 세탁기엔 소용돌이가 된 슈이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슈이치 아버지가 화장되었고 화장된 연기는 소용돌이의 모양으로 변합니다. 소용돌이 연기는 잠자리 연못으로 들어갔죠. 슈이치의 어머니는 연기를 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사이토 <목소리> 슈이치군 그때 이상현상을 조사하던 한 기자가 슈이치에게 접근하는데 <놀람> 기자는 키리에를 바래다 주던 중 사고가 날 뻔합니다. 바로 키리에의 아버지를 칠 뻔했죠. 이의 아버지를 한편 슈이치의 어머니는 소용돌이 모양의 지문을 스스로 도려냅니다. <웃음> 악몽을 꾼 키리에는 잠에서 깨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버지의 작업장으로 가는데 우사가자요 <웃음> <웃음> 키리의 아버지도 소용돌이에 집착합니다. 학교에도 소용돌이의 저주가 점점 퍼집니다. 소용돌이를 조사하던 기자는 마침내 원인을 알아냈다며 슈이치에게 연락하는데 그때야마も치가 나타나죠 는 엘리사는 엘리사는 엘리こんなやつのために。こんなやつのため 야마구치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죽었고, 유일한 단서를 가진 기자도 죽게 되죠. 슈이치의 어머니는 환청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자살합니다. 슈이치의 어머니가 화장되자 이번에도 소용돌이 모양의 연기가 나왔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 모양도 나왔죠. 마을 곳곳에는 달팽이 인간들이 출몰했고 사상 유례 없는 태풍이 마을에 나타나는 등 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웃음> 응. 응. 것은, 키리에는 슈이치와 마을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을의 출구는 저주로 인해 사라졌고, 사람들은 점점 미쳐갔죠. 아, 네. 키리에는 아버지를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슈이치마저 그래. 그래. 소용돌이의 저주에 걸리고 맙니다. 치마저 소용돌이의 저주에 걸리고 시간은 처음으로 돌아오고 소용돌이의 저주는 다시 반복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